국도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앞쪽에 파출소가 보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길게 대지와 접해져 있습니다. 이 방향은 골프장 가는 길이 이 길이라서 골프장 손님 상대로 커피숍이나 일반 음식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은 참 좋아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논부터 절대농지입니다 현재 매매하고자 하는 땅은 계획관리지역 대지입니다 왼쪽에는 절대농지 논입니다 왼쪽에 벼가 아주 잘 익어 가고 있습니다 경계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왼쪽에는 논으로 사용하고 오른쪽에는 현재 대지입니다. 현재 원래는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철거한 상태의 나대지 상태입니다. 이쪽에는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이 방향이 남향입니다. 들국화가 예쁘게 보입니다.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곳은 옥산리 동네 입구입니다. 마을 안에는 외지인이 전원주택을 지우실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기는 마을 입구라서 여러가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어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접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대지가 넓어 반은 저는 주택을 지으시고 나머지 반은 주말 농장으로 이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나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앞쪽의 큰 도로는 안강에서 영천 가는 국도입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것은 두루루입니다. 두루루 입니다. 두루루 이주 단지 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092제곱미터 330평입니다. 면적이 330평이라서 두분이 구입하셔서 전원주택을 두동 지우셔도 됩니다. 아니면 한분이 구입하셔서 일부는 전원주택을 지우시고 일부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일반 휴게음식점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전원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국유주도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3.3조곱미터당 금액은 90만원이며 전체 매매금액은 3억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경북포항시 남구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 22236 전화번호 010-2487 0015